한컷밥만 할까? 순아죽 아, 쓴다고? 네. 죽 써서 아들 죽에 <웃음> 너랑 나랑 먹지 음. 그래야지. <웃음> 내가 많이 먹을 거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오늘요 이제 그 옛날에 김치죽을 많이 써 먹었어요 그러면. 입맛 없을 때 써먹으면 괜찮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김치주고 좀 써먹으려고 이제 하네요. 음, 쌀한두컵 정도만 해볼 거예요. 정이 큰고부터 이거 뭐 한두번 헹궈주고 쌀을 빡빡 닦아서 뜬 물을 받아야 돼. 뽀얀 뜬 물을 받아야 되거든. 박자 좋네. 어? 박자가 좋네. 응? 자자가 좋아. <웃음> 옛날에. 시골에서 쌀 빡빡 안 닦으면 뭐라 그래. 지금도는 쌀을 스스스스 닦아서 먹잖아 우리 쌀들은 빡빡 닦아야 돼요. 쌀은 떨어지니까 빡빡 못닦게 하잖아. 김치를요, 좀 송송 썰어야 돼요. 김치를요, 먼저 참기름으로 좀 볶아줄게요. 볶아주세요. 볶아, 볶아. 이렇게 좀, 어, 참기름으로 좀 볶아줘야지 김치에 고소한 맛이 배니까이 음. 정도만 볶아주고. 음, 다볶고요 음. 약불로, 중불로 볶아야 돼. 소고기에요. 내가 소고기, 이거, 아, 국, 거리 소고기인데 잘게 썰었어요. 조금. 굵으면은 밥, 죽 썰먹을 때안 좋을 것 같아서. 음, 참기름 조금만 넣고. 옛날에는 이 소고기 넣지도 않고 그냥 메리치 꼴랑지 어?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끼를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좀 고급화가 되어가지고 소고기를 넣는 거예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? 다 먹으려나? 응? 어? 나두 그릇 먹을거죠? 음, 나는 배불러요 나는 <웃음> 많이 먹어 이렇게 좀 볶다가 끓이면 더 고소하더라고요 멸치하고 이제 다시다 물이에요. 멸치 육수물, 멸치 육수물 다 붓고 나머지는 쌀뜨물로 채울 거예요. 쌀뜨물 이 물은 끓이다가 아또 조절하면 돼요. 한한 한 번에 다딱맞추는게 아니라. 끓다가 좀 너무 되면은좀물좀더 부어가면서 끓여도 돼아 이렇게 지금 끓였어요 근데 지금 국물이 적네요 그래서 이럴 때 어느 정도 퍼졌을 때에 이제 김치도 넣고 물을 이게 한 종이컵으로 물이 한 5, 10컵 정도 들어갔는데요 좀더 부어야겠어요 한 3컵 정도 더 부어주면 될것 같은데 더 퍼져야 되니까 음, 조금 또 끓이겠습니다 예 어느정도요 이제 이렇게 딱다 끓여졌어요 이정도면 딱 먹기 좋을만큼 이렇게 예, 되지도 않고 딱 좋네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간을 좀 맞춰야돼 싱거워 싱거우니까 국간장 좀 넣어서 넣고 이제 더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할거예요간좀 볼게요 맞나? 간좀봐 버려야 쓰어어아 간이 딱 맞아버리네 아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갖고 어? 밥맛 없을때 이게 끓여서 먹으면 밥맛이 딱 살아나라 진하게 만나요 김치죽이 불 끄고 그만 끓일게라 이게 다 끓여졌어요 이정도면 어. 엄청 맛있어라 그냥 둘이 먹다가 그냥 하나가 없어져도 모르겠어 <웃음> 송송송 올리고 깨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된다께라이 아, 지금요,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좀, 좀 시끌시끌 하는데요.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김치주 밥맛 없을 때 맛있게 이렇게 끓여서 드세요. 그러면요. 밥맛이 서로 생겨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